자 우지가 지금 이 천부경 가지고 지금 이런 육경회를 펼쳐나가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부산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것을 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 대구에서도 벌써 이사를 했어. 응? 대구에서, 그, 뭐, 무슨 구대고, 어? 그, 어, 무슨 공원이고, 어? 달성공. 달 말고, 두리공원. 어, 두리공원. 어, 두리공원 그 앞쪽에, 아. 그쪽으로 또 이사를 또 대구서 이제 시작을 했어. 두리공원.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신정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구리에서도 또 시작이 하는 거야. 이? 음, 그리고 지금, 천, 청주에서, 어, 청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이것이 파급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 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 그래서, 어,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한데, 천국의, 천부경 육경회의 근본은 오늘 공부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배우고, 이? 근본이 우리는 내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전쯤 됐네. 이, 실질적으로 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자, 이 수리사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천부경을 우리는 풀기 이전에, 지금부터 약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에요. 20년 정도 있는데, 이때 내가 한 300페이지 책을, 나는 공학 있잖아, 공학. 공학. 음 응. 그리고 이 첨단에 이거 연구소에 있으면서, 내가 이 책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출판을 못했어, 안 했어. 왜냐면 그때 출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에서도 출판사가 왔어 왔는데 내가 공학을 해놔 놓고 공학을 해놔 놓고 이 책을 쓰자니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에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돼 가지고 도입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반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웹사이트로 사이버 우리는 정신세계라는 거. 이것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이버의 사이버 정신세계라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내가 운영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그때는 심심풀이를 했죠. 연구소 갔다 왔고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이러면 내가 막 답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것이 3개월못 가갖고 내가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거야. 그렇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막내 죽고 싶대, 사고, 막 이렇게 막내 자살하고 싶대, 사고, 이런 거 오니까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자, 이렇게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답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 뭐 밤에 뭐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4개월 정도 돼고 폐쇄를 시키 도대체 내가 감당이 불가능한 거야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 이거에 밤새도록 매달리니까 누가 좋아서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것도 또그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핵에 망측한 일원이다 그때 내가 지금 한 것이 어 되면 인간은 영혼 기, 섭, 신으로 이루어지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쳐 준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가르쳐 준 거야. 지금 가르쳐 주는 게그 이론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이론을 가지고, 너민이 이야기하게 되다면또 내보고, 뭐, 어, 귀신 들리다는 할까?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갖고 여기서 이제 내가 다니는 곳이 또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접어 본 거야. 그래도 세월이 흐르다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다가 우리가 고민해 어떤 것이니, 이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과학적인 것이 홍채였어요. 홍채 홍체 초기에서 홍채 초기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상체질을 이론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하면 도전했자 홍채를 하다 보니까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저축될 수도 있어서 그때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정가하게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상체질을 하다 보면 그때는 우리는 항약이 발달되기 때문에 자칫 자다하면또 한의학이 저촉이 돼갖고 한의사법이 저촉이 돼갖고 이것을 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 홍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상체질 가지고도 해도 안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한 것이 어떻게 이 역학으로 접근을 한 거야. 역학을 그걸 적용해갖고 우리가 그 근본이 우리는 사주명리가 되겠지. 자 사주명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육효 체질 주의학 점수 모든 것을 동원되는 이것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시스템까지 개발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근본이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야. 만세력 자체가 저거는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내가 서 그때는 서브 값이 지금같이 뭐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값한게 얼마 안고 호스팅 값도 얼마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라인 한개 까게 되면 한 달에 세금이 50만 원씩 냈어요. 사용료가. T1급 이래갖고. 50만 원 정도 됐고 그 때, 내가 컴퓨터 한대산 게, 그 가격이 얼마냐면, 웹 서버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억6 5 0 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2억6 5 0 0만 원이었으면, 지금 아파트, 어, 아파트 한 다섯 책값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몽땅 다, 나중에 결국 다 개발해놔놓고 다해놔으니까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크거든. 그래서, 내가 저 웹사이트 이거 처음 다 내가 저번에 시디하고 다 줬잖아. 걔네들 그 처음부터 이게 포기시키래.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정리를 해본 거야. 정리를 하고 풀은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이 천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역학이 내가 얼마나 허구였고 거짓말이고 이기 저기서 책이지만 모든 것을 말. 잠이 두수고 오기 수이고 뭐 역학이고 주역이고 육효고 토정비결이고 모든 걸.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점수지든 역학이든 모든 것을 다 개발한 거야. 그래갖고 이것이 처음부터 허구다, 이 말이야. 허구다 보니까 이제 이 천부경을 접하게 된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부경을 접하게. 이 천부경을, 천부경이 이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갖고, 천북경을풀어한 거야. 하도 풀으라니까. 나천북경 하는 사람들, 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천북경에 관련돼갖고, 세관계을좀 깼어. 요 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앞뒤고 안 맞는 거. 이거 같고, 뭐, 천북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았고, 뭐 하도 보면 처음부터 꽁지머리 해가지고, 이제. <웃음> 아 이럴게. 네 내가 세관계을막 깼는 거야. 이. 왜냐면 그거 가면 좀더 귀신 타령만 하고 그런 거잖아 종교도 아니고 인원도 아니고 지저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가는 데마다 이천목이죽이천목이 도대체 뭔지 꼴랑 글자 8한자이게밖에안 되는데 이게 뭔지 내가 한번 보자 이래갖고 풀었는데 그 당시에 또 누가 중앙일보다 중앙일부에 뭐 천복경을 풀었다 해갖고 한 페이지가 넣은 거야 그 보니까 그것도 막돈 사꾸라지 막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뭐 천부경이 뭔지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 천부경이 81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랬는데 내가 천부경을 딱 해석한 거는 단 일주일 만에 다 해석했어요 우주의 진리 이것까지 처음 다 푸는 거야 그러면 천부경을 풀려고 한다면 자이 천부경을 풀라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 한자의 개념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의 기본적인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한자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또한 개만 갖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았거든 우리가 이것을 풀려면 정말로 과학이론을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론을 알겠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천문을 좀 알아야 돼. 뭐 태양계가 어떻는지, 우주가 어떻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거짓인지 참말인지 우리는 종교도 좀 알아야 돼. 자, 그다음에 하도 기신 타령을 마는게 이거 무당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최소한도로 천부경을 풀려면 이것은 완벽하게 터득을 해야만이 풀수 있는 거야. 그런데 천북이 해석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노? 가만히 만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온 것이 천북에 대해. 자, 그래서 일주일만에 해석을 하고 해석은 우리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대어요 자, 해석을 일주일 만에 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이 사생도였어 자 이렇게 천부인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들어 있어 이게 보게 되게 되면 게되천부에서는 이런 양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 가운데 6 이라는 한개 숫자가 들어 있으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풀리나 말이야 이것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할머니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지금 태백산에 그 가슴 이런가 난데 있잖아요. 태백산 그게 하늘 아래 첫집에 진짜 하늘 아래 첫집이다. 600고지 위에 집딱한채 있다. 그 산꼭대기 바로 밑에 하늘 아래 첫집이다. 거기서 내가 할머니들하고 어한 600주 사과나무를 단계 단계별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450주 정도 되겠지. 죽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과가 정말로 맛있는 거야. 이까지 이제 오는데, 어느 날 내가 태백산에 갔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나는 너무 피곤하기 도그 당시에는 길이 굉장히 많 지금은 저 7번 국도가 완전 고속도로 같이 나 있었지만, 은 그때는 이 꼴목꼴목 이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9시간, 오는데 뭐, 가는데 9시 오는데 11시간씩 이래 걸린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뒤편에 이제 매미가 한번 왔죠 매미 예. 추석 때 매미가 오갖고 길이 막다 뭉디짚어서 그 동네에 그때는 막 11시간씩 이래 걸린거야 부산에서 갔다 오는데 가는 데만 그래가지고 이태국산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밤에 잠을 안 깼어 항상 밤에 잠이 안깨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 참히깨본 거야. 그것이 밤두 시에. <웃음> 귀신이 깨었는지 모르겠지만, 밤두 시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번팔이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 밤두 시에 탁 깨갖고, 음, 밖에 나간 거야. 밖에 나가, 밖에 다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찹찹하잖아. 그때는 그 겨울 다 됐으니까. 찹찹하니까 기운에. 그래서 담배 한대탁 피우고.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상상도 안된다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 PC에 보고도 뭐, 하드디스크가막딱전지판에막막 막 돌아가지 그렇지? 뺑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내 이거 머릿속에서 뺑 돌아가면 이거 쫙다풀려주는 거야 순식간에 그거 이거 말할 때는 단 10초 만에 다 푸는 거야. <웃음> 이때까지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 고민하고만 고민 있다가 그 순간에 순식간에 다 푸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푸고 나오자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 정리를 한 거야. 이 정리를 한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밀경이다. 천부경에서 나와있는 사생도의 비밀경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도 못하겠지만 이 두뇌가 얼마나 대단한 거저 응? 슈퍼컴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막 풀려보는 거야 이? 이것이 딱 풀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전생부터 뭐 이렇게 했고 쫙다 푸는 거야 이딱 풀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수리법칙을 자, 수리법칙이 저기서부터 풀려왔는데, 수리법칙을 응해하고, 이 사주를 푸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해? 단 2주 만에 해결한 거야.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푸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막 그냥 순식간에 푸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뭐고, 이제 여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자, 이것이 내가 공개를 처음 한 지기가 10월 7일이었다. 10월 7일. 10월 7일이지. 10월 7일에 내가 어떻게 되면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내가 이것을 딱 공개를 하고 상담을 해주반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서 한 200건 정도를 상담을 하고 네이버 가 갖고 한 170건을 상담을 하는데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거 뭐고, 감사하다고 한 사람들이 거의 8, 90%라, 8, 90%. 그렇게 틀렸어요. 이만 원은 한 적이 없고, 점도 고맙다 해갖고, 그렇게, 이집중률이 지식인 데이터베이스 옛날에 그랬다잉. 자, 그래가지고, 10월 7일날 공개를 하고, 단한달 만에, 이것이 2007년도다. 단한달 만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가고 우리 그아시 내가 이거 역학하면서 자료도 다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가고 그거 가가지고, 내가 강좌를 하면 하겠어. 그래갖고 그때 한 열다섯 명 된다고 왔어요. 열다섯 명, 스물 명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처음으로 서울 가갖고, 본격적으로 이한두 시간 강좌하고 상담을 한 거야. 그때 내가 네 명의 그 수강생을 받은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도 막뭐 소위 안다. 막뭐 하도 오래된 역학 그 교육장이네.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풀어놓을 때는 정말로 상상이 안될 정도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 전부 육경에 보면 경전 하나씩 있지, 그지? 뭐 사천가부터 뭐 이런 경전 있지. 이게 내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막친 거야. 밤에 서울에서 내가 그 자면서 컴퓨터 앉아갖고 이할때 풀이 놓을 때는 이제 그것이 그냥 막 치고 내려가는 거야. 그 많은 것을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내가 다 풀어놓은 거라. 고 내가 뭐 수정하고 별로 거 없어. 쫙 푸는 거야.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야. 이. 그, 그 상상이 안될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이런 육경회가 육경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목표는 이것이다 <웃음> 빚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다 자 그래서 내가 그 그때는 내가 책을 출판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락하면 이제 앞으로 강좌도 시작해야 되니까, 그치? 육경에 그거 집으 가갖고 강좌 해야 될거 아니야, 한 번씩. 그러면 집중력도 높이고, 응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응? 어? 작곡행 노래를 오늘 공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가짜만 붙은 거야. 빚갚풀려고 사는 인생 같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아, 우리 원래는 자, 이거다잉. 다 함께. 그래, 엉터리로 불지 마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이것이, 그러니까 흥도 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뭐 좋는가 안 좋는가. 오늘 공개 날이니까 한번 보자. 내가 그래서 이 육경의 강좌를 할 때, 어? 사람들인데 우리가 집중력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해보자. 이것은 너무 길지도 않고, 또, 이거,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에 다 맞는 것 같아, 이거,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해 보자. 자, 아, 자, 비, 청, 갖고, 지 마, 음, 받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돼. 그래서, 자, 아, 자, 비, 청, 갖고, 지 마, 음, 받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거다, 이면, 그지?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아, 자, 비, 정, 갖고, 지, 마, 음, 받,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꾹꾹꾹 아, 졸다가 이거 하면 정신이 바짝 들겠지? 느낌이 어때요? 아유, 우리, 우리. 자, 아, 자, 비, 정, 갖고, 지, 마, 음, 받,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꾸뿅꾸뿅 절을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낮게 잡고 요거는 조금 높게 잡고 요거는 조금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자자자 한박자 이거 그지 네. 박상계 비청 갖고 지마음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다 그제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 보자. 요거는 조금 낮게 시작하고 요거는 조금 높게 시작하고. 요거는 조금 높이고. 이? 그러면 자자 비청 갖고 지마음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자자 비청 갖고 지마음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야,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괜찮지?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르신들 많이 있을 거,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아주머니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맹숭맹숭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 그지? 그럴 때 우리는 인사할 때, 이자 자, 자, 비천 갖고, 지은 벗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사다, 이제